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변경의 영웅 묘지는 림그레이브에 처음 시작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석검 열쇠 두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용이 불태운 폐허에 지가 지키고 있는 열쇠 하나 또 하나는 폭풍 언덕의 낡은 집 난간이 있습니다. 해당 영웅 던전은 함정과 악랄한 목 배치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최대 HP, 스탬미나 장비 중량을 올려주는 황금나무의 은총은 전목이 기공자 쪽에 있습니다. 해당 몬스터는 무시하고 왔었던 길에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다 보면 기사 하나를 처리하고 기사가 있었던 자리에 가시게 되면 항아리 3개가 보입니다. 타이밍에 맞춰 떨어뜨리게 되면 체리아 탐정을 파괴시키고 황금나무의 대궁을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활이 없으시면 해안 동굴 근처에방랑상인이 활과 화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스 반대편 위로 올라가면 용찬의 표식이라는 성인을 드실 수 있는데 공격기도의 용찬 관련 주문을 강화해줍니다. 보스로는 문드러진 나무령을 상대하실 텐데 공간이 많이 협소하여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패턴은 공중에 잠깐 입을 벌리다 내려 찍는 건 잡기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보스 생명력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광역기를 실전하는데 해당 몬스터와 싸우실 때에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뒤로확 하며 싸우셔야 합니다. 보스를 처치하게 되면 황금종자 땅이른기사 오레그 뼛가루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스전투 영상을 끝으로 공략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Yeah. <laughs>